또 구독해주세요. 네? 여기는 김천 직지사역. 2007년에 여객 취급을 중단한 간역입니다. 이 시니어 클럽과 열차 카페 그리고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. 생긴 지 100년이 돼가지만 한적한 시골마을 속에 위치해 아는 사람만 한 곳입니다. 이곳에는 운행을 멈춘 기차를 카페로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간역이지만 오늘도 사람들의 발 길을 기다립니다.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도 하나 열차 승무원복을 입고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. 사진도 찍어줘. 천 원이다. <웃음> 천 원이요? <웃음> 기념사진 폴라로이드 한장천 원. 김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만들어낸 열자카페라서 다들 시니어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기차가 지나가나 싶을 만큼의 역인데요 하루에 몇 대는 지나가요? 음. 이거 이 콜드브룩 음. 어, 이거는 원두, 에티오피아 예가 제품 뭐 이런 거 원두 있고 엄청 어, 깨끗하게 음. 관리한다 베스트 돈까스. 또 여기니까 가라구동을또 먹어줘야겠죠. 계산은 선불이고요. 카드도 역시 가능합니다. <목소리도> 음식이 나올 동안 열차 안을 구경해볼까요? 우와. 안락한 의자. 와 여기 너무 좋다. 너무 예쁘지? 놀기도 참 좋아 와, 방마다 컨셉이 다 달라 이건 새마어로, 이건 무궁화어 아까는 새마어로 이건 무궁화어 와, 옛날에 무궁화어 열차 의자 떼갖고 왔나봐 <웃음> 의자 오, 진짜 기차야 오, 오, 오 너무 편해 <웃음> 진짜 기차 의자네 완전 개편해 와, 여기서 완전 꿀잠 <웃음> 또 다른 기차는 단체 팀을 위한 오, 좌식 대박. 테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. 네? 아, 요리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. 요는 안되겠는데 네, 네. 조반이 좀 따로 있어요. 거기 음식 해? 그럼 매번 하시는 분이 다 달라지시는 거예요? 운영하시는 분이 다 달라요? 왜냐면, 네, 이제, 인 1조 해가지고, 어. 어, 오히려 한시 와요. 아, 아 지나갔어? 네. 이거 껌 볼래? 이거 버울 <웃음> 때도 우고 아니요, 이거는 물을 내야 되는 따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인일조 바꿔야겠다. 당번이 매번 바뀌니 음식 맛도 매번 다른 게 아닐까요? 이 또한 이 열차 카페만의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. 오, 음, 옛날 돈까스 맛이야. 음, 완전 옛날 돈까스. 맛. 음. 고기가 많이 들었네. 음. 7,000원짜리 치고는 오. 고기가 꽤 두툼합니다. 호식으로 커피 한잔 포함이에요. 어릴 때 먹던 맛이네. 혓끝이 음. 아니라 감성으로 느껴지는 추억의 맛이랄까요?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어릴 때 기차가 정차했을 때 가라구동을 먹었던 그런 게 생각나는 맛입니다. 면발은 미친듯이 쫄깃한데 국물은 많이 싱거워요. 국물 색이 굉장히 맑은 걸 보면 진작 드시죠? 하지만 짜게 먹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잘 먹겠습니다. 간장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. 근데 진짜 뭔동쫄깃하네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 식당칸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던 그때 그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특별한 추억이 되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. 감성에 젖어서 시안줄 끄적끄적 해볼까요?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 남겨주실거죠